1, 2, 3 챌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하 여러분 제가 바디 프로젝트를 시작한지 이제 한 달이 되었는데요 잘하고 있는지 제 몸에 어떤 뭐좀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인바디를 한번 측정을 하고 왔고요 인바디보다 중요한 건 눈바디 눈바디도 한번 측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달 동안 얼마나 얼마나 변했을지 한번 궁금해지는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마이 프로틴 타임세일 정보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마이프로틴에서 세계 누적 고객 800만명을 달성해서 또 마프 대란이 찾아왔는데요 10월 9일 저녁 8시부터 10월 10일 12시 직전까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로 들어가시면 전품목 최대 80% 할인에 타잔 코드 입력하시면 40% 추가 할인되시고요 추천 신제품 구매 시 최종 결제 금액의 3% 추가 할인 들어가고 구매 금액대별로 사은품도 증정되니까 혹시 프로틴이나 의류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바디를 한번 재볼 해볼... 사실 아까 전에 이 마디를 이렇게 재는데 뭔가 그 숙제 검사 맡을 때그 떨리는 거 있잖아요. 제대로 했나? 제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? 그런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그런 느낌을 받은 이유가 뭐냐? 바로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죠. 추석, 뭐 세부 여행 이런 것들을 핑계로. 아 잠깐만, 세부 리조트에 가서도 운동을 하긴 했어요. <목소리> 사장님? 어, 이거 뭐, 거뭐 보고 계세요? <웃음> <웃음> 제대로 안 했어요 핑계예요 핑계, 핑계. 다할수 있었어 하지만 일단 한번 봅시다 음..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일단 체중은 어, 현재 76kg입니다 1.9kg가 늘었어요 제가 한 달에 2kg를 늘리는 게 목표였는데 일단 1.9kg가 늘었어요 이거는 어, 굉장히, 굉장히 유의미한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벌컵을 하고 좀 밥을 많이 먹고 있는데 효과를 봤다는 거죠 아 그런데 골격근량이 상당히 아쉽네요 저는 진짜 음, 많이 좀 늘었길 바랬는데 0.5kg 0.5kg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에 어, 0.5kg에 더 근육이 붙었다 이 말이죠 그럼 나머지는 뭐다? 지방이다 근데 보면 지방도 12.3kg에서 13.4kg 1.1kg 정도로 어 지방도 나름 제가 생각한 것만큼 늘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지? 뭐..뭐가 있겠죠 뭐 하여튼 <웃음> 어쨌든 체중은 비슷하게 달성을 했는데 어골격근량이 조금 아쉬워요 하지만 이렇게 또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또 이번 10월달도 잘 진행할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? 자 그러면 인바디는 뭐..나름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<웃음> 몸통아리 그래요 뭐..되면 되는대로 안되면 안되는대로 또 열심히 하면 되니까 일단 확인해보겠습니다! 최초 공개할게요! 어..제발..조금이라도 변화가 있길를 타잔! 널 보여줘! 별로 만족스럽지 못해요 어떻게 변화가 있는 것 같나요 여러분 바디 프로필을 찍겠다고 목표를 하고 일단 한달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해봤는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최고의 동기부여는 지금 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제, 저의 모습 확인하고 또 다음 한달도 열심히 한번 제목표를 향해 달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아진 몸과 그리고 또 색다른 챌린지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봐